자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 b s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에선 이번 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제55대 총학생회 선거를 실시합니다. 스쿱이 단일선거운동본부로 출마하며 총학생회 선거가 5년 연속 단선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에 이전 경선만큼의 높은 전체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소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55대 총학생회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7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선거운동본부는 성균관, 우리가 떠올릴 그 이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스쿱입니다. 스쿱의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정후보와 부후보는 각각 영상학과 18학번인 조준범 학우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0학번 정지민 학우이며 자연과학 캠퍼스 정후보와 부후보는 각각 기계공학부 19학번 박근하 학우, 건축학과 19학번 이진유 학우입니다. 스쿱은 현재까지 제55대 인사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자과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와 시정명령을 받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중선관이 측은 아무래도 선거 자체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스쿠비 단일 선본으로 출마하여 결과적으로 5년 연속 단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단선이 진행될 때와 다른 후보자들이 많을 때의 차이점은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경쟁을 하는 상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사실 경쟁 상대가 있어야지 뭔가 더 나은 공약이나 더 나은 뭔가 발전 방향성이 좀더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권자분들도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이 좁아져서 더 투표율이 저조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총학생회 선거가 단선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경선으로 진행되는 경우 우리 학교 학우들의 투표 참여율을 반영하는 지표인 전체 투표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제44대부터 제54대까지 총 11번의 총학선거 중 이례적인 제51대 선거를 제외하면 경선이 치러진 5회의 평균 투표율이 단선이 치러진 5회의 평균 투표율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해당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학우분들과 소통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축제가 처음 열리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도 잘 준비를 해주셔서 얼마 전에 군학점제와 관련해서 끝까지 공약을 이행하는 걸 봤을 때 뭔가 와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제51대 총학생회 선거가 경선이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선이 치러지는 상황 속에서 제55대 총학생회 선거가 이전의 경선에서만큼 높은 전체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또한 단일선거운동본부인 스쿠비,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 b s 뉴스 공소진입니다.